지스타를 준비하기 시작한 작년 여름 이후 CBT와 런칭 준비를 한 오늘까지 이제 본격적인 정식 오픈을 이틀 앞둔 오늘 바람소리와 스산한 빗소리가 사무실 창밖을 때린다 폭풍 전야 블라인드에서 서든2를 비웃던 지금도 비웃는 이들에게 반박기를 달지 않았다 니들이 허접한지 우리가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2016년 7월 6일 출시 2016년 9월 29일 서비스 종료 개발 4년 개발비 300억을 들여 85일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한국게임계 전후무한 역사를 남긴 전설의 게임 서든어택 2 매년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서든어택2의 출시일을 사실상 거의 기념일로 삼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말 여러 의미로 재평가를 받으며 한국게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사라진 게임인데요 바로 이 서든어택2가 사라진 지약 4년이 지난 지금 한국게임 시장 은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서든어택2가 출시하기 약 두달 전 한국게임시장엔 오버워치라는 새로운 게임이 시장을 강타하였습니다 당시 리그오브레전드는 pc방 점유율을 혼자서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게임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잘나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무런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오버워치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출시 이후 유례없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현실에 기반한 FPS 게임은 남성향 게임, 귀엽고 컨트롤이 어렵지 않은 게임들은 여성향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버워치는 총을 잘 쏘지 못해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모토가 있는 만큼 힐러, 탱커, 딜러 등 다양한 역할군의 분류 덕분에 남녀노소가 큰 어려움 없이 함께 즐길 수 있었죠. 그러다보니 흔히 말하는 여성 유저들도 남성향이라고 불려왔던 ffs 장르에 입문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유입된 여성 유저들에 대한 괴리감을 느낀 기존의 남성 유저들과의 마찰이 계속 빚어졌고 극단적으론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통을 겪기도 하였죠 아무튼 이 오버워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후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으며 기존 유저들의 게임 성향에도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산 게임인 오버워치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사이좋게 한국 게임 시장을 반갈죽하고 있을 때폭풍전야 같은 게임 서든어택 2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출시된 지1 1년이나된 게임이었지만 서더너특은 꾸준하게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국민 게임의 후속작이 출시된다고 하니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였죠 그런데 등장한 게임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11년 전에 출시한 게임과 달라진 게 없는 게임성 이게 2016년 게임이 맞나 싶은 그래픽 텍스처 어줍잖게 따라한 캠페인 스토리 표절 포르노를 방불케하는 노출성 페이 투윈 시스템 기간제 아이템으로 인한 과금 류도 쓸데없는 가슴 물리엔진 한국 게임 시장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들고 등장한 것도 모자라서 플러스 알파의 문제점까지 가진 이 게임은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던어택2는 출시 23일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였고 85일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당시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약 7.5%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약 1.6%의 성장세로 2013년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면 시장 성장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한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 종사자 수도 급감하였으며 pc게임 시장의 매출액은 해가 넘어갈수록 줄어들고 넥슨 gt의 투자 증가율은 0.1%에 그치는 등 단순히 넥슨의 엄청난 삽질을 넘어 게임산업이 특히 pc시장이 한껏 위축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7년 한국게임시장은 엄청나게 대조되는 두 게임이 큰 히트를 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당시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콘솔의 볼모지인 한국에서 탄생한 패키지 게임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콘솔 게임을 즐기는 유저수는 모바일과 pc 게임에 비하면 극극극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게임 직전까지만 해도 이런 규모있는 회사가 콘솔 게임에 도전을 한다는 소식은 정말 희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는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역으로 국내 게이머들이 그토록 생소한 스팀까지 익히는 등 게임을 즐기는 문화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배틀그라운드가 1020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면 3040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끈 게임은 뭐니뭐니해도 리니지 M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하루만에 107억의 매출 출시 1년만에 약 1조4천억의 어마무시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잘나가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1년 좀 안되게 벌어들인 매출이 1조가 조금 넘는데 이리니지는 거의 95% 이상 국내 매출만으로 1조를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니 바로 중국 자본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 논란으로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판호를 걸어 잠그고 한국 게임에 대해 단한개허가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국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몇몇 게임 회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중국 게임들이 하나둘씩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죠 2017년을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붕괴 서드랑 소녀전선입니다 특히 이제 붕괴 서드 같은 경우는 상당한 퀄리티로 제작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게임의 수준을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발전 없는 한국 게임들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2017년은 두 게임의 엄청난 흥행으로 인해 게임시장에 두가지의 키워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태동하는 한국산 콘솔 게임 돈버는 모바일 게임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무섭게 잠식되고 있는 차이나 머니 정도? 시간이 흘러 2020년인 지금 한국 게임 시장엔 콘솔이라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콘솔 시장이 한국에서 큰변화기를 맞이하게 된 포인트는 딱두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바로 배틀그라운드와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2015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온라인 게임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콘솔 게임은 1.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돈을 주고 구매한다는 것은 매니아층에 국한되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 문화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로 인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오버워치는 4만5천원이라는 적지 않은 정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해에 출시되는 배틀그라운드까지 이어져 일반 사람들도 돈을 주고 게임을 구매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p2p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해적판 cd 굽기 등의 편법이 거의 당연하다시피 했던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이라고 볼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오버워치와는 달리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은 스팀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시장의 저변을 넓혔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한국에서 큰 신드롬을 일으킨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 매니아층을 섭렵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대중적인 히트작인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슈퍼마리오 카트팔로 인해 이 스위치는 한국에서도 나름 꽤 괜찮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니아층이 많이 확산되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하였죠 하지만 2020년 3월 한국 콘솔 시장을 대중적으로 강타시켜버리는 타이틀이 등장하였으니 이름하여 동물의 숲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작은 섬마을을 꾸며나가는 이 게임은 동물의 숲을 해본적이 없는 사람도 닌텐도를 한번도 사본적이 없는 사람도 게임을 즐겨본적이 없는 사람 모두가 열광할 만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는 사람들만 즐기던 닌텐도 스위치가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팔려나갔으며 동물의 숲 에디션을 구하기란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습니다. 진짜로 한국에서 콘솔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에 사람들이 줄서본 적은 이번이 처음일걸요? 이렇게 되자 많은 회사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PC는 죽었고 모바일도 슬슬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까지 구매를 하지 이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되고 잠재력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이미지도 어느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네? 빨리 블루오션일때 후다닥 만들어서 이쪽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도 키워보자 그렇게 기업들은 콘솔적으로 눈을 쬐금끔씩 돌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퓨저 프로젝트 tl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세븐나이츠 타임완더러 프로젝트 이브 붉은사막 플랜8 최근에는 엑스박스 컨퍼런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x까지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할수 없던 게임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본래 pc에서 운영하던 게임을 콘솔로 이식시켰으며 본인들의 새로운 차기작들을 모두 콘솔로 제작하는 등 한국의 큰 기업치곤 상당히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솔시장은 17-18년도 연속으로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콘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은 콘솔시장의 성장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품절 대란까지 일어날 만큼 현재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국내 영화 드라마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2020년 하반기에 준비중인 많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들 또한 게임을 즐기는 문화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새로운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2021년엔 게임시장에 큰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2016년 서던어택2로 신뢰를 잃어버린 국산 게임들 그리고 다시 파고든 외상 게임 2017-18년 배틀그라운드와 닌텐도로 인한 게임 소비 문화에 대한 변화 그리고 2020년이 지금에 와서 다시금 힘을 잃어버린 국산 게임을 콘솔로 만회하고자 하는 수많은 게임 개발사들 과연 이들은 2000년대 초 한국게임 시장의 황금기를 다시한번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